아이, 구, 반갑습니다. 원초의 찬드라 우리 원드라 형이 오늘 옷을 귀엽게 차려입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선생님이 또 어린이날이라고 얼굴이 무섭게 생겼잖아. 애들이 자꾸 울고 하니까 좀 귀엽게 차려입었는데 무서워요. 선생님이 뭐 회초리가 뭐 애를 하나 찌르치기겠다. 어, 자, 어쨌든 오늘 원드라 형 준비된 덱은 바로바로 이기입니다 자, 근본 마신덱에 원드라 형이 들어간다면 이 말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댓글을 좀 봤습니다 아, 속력 찬드라보다 좋느냐 그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력 찬드라는 아무래도 반격해고 그리고 1인 차단기고 이런데 자 우리 원드라인은 어떻다? 전체기다 보니까 빨리, 빨리 어둠을 쌓기 좋죠 지금 벌써 6개 쌓았고 셉니다 어둠 6개 상위 쌓이 쌓인 상태에서 이런 거한번 나가면 겁나 세거든요 가볼게요 착! 이거 자체가 벌써 20만 나오고요 신은서 어둠 여섯 개 상태에서 자방아치하지 마쭉쭉쭉쭉 이렇게 된 거야 어? 게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공격이 들어오겠죠 자 어떻게 되나 상대 우리를 톡톡 쳐가지고 우리 선매의 디버프가 상대 머리 에 붙으면 이제 찬드라형의 개성이 풀스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주피 30퍼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봐봐 봐. 세 개째. 죽었어요, 니나. 찬드랑이 뭐 심대이... 어? 너한테 주피 30퍼가 이제 제공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둠은 두 개. 어둠은 세개 정도는 돼 줘야 되겠거든. 허리 한번 배고요. 텐타클을 갈아보고 그리고 아무나 하나 아, 더 때리겠습니다. 싹베렌데마마이 어,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봐 봐. 쏴. 뽀바바바바. 어, 야, 그냥 죽는 식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뿅쓰고 와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약간 졸았다 야아 진짜 페이에는 참 거기다 근탈까지 들어있어가지고 피도 차고 말이야 우리 두 번째 타격을못 죽였으면 차단당하고 이제 꼬일 뻔했다 자 어둠 3개? 어둠 3개 디버프 4개 어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노 이제 넌는 이제 죽는다 어 아까 약간 자신감좀 잃어가지고 이걸로 어둠 풀스택 쌓아주고요 파크닥 해주고 이렇게 파크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촛 186,000 투두두닥 40, 음, 42만. 샤구야! 뿜뿜뿜뿜뿜뿜! 빡, 총 23만. 요런, 런 느낌이다. 어. 자, 근본 마신덱인데, 약간 뭐랄까, 어, 관통기회를 하나 추가했다 할까? 그리고 패시브가 더 추가됐다 할까? 자, 계속해서 다음 교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번엔 마왕까지 데리고 오구만. 자, 우리뭐 생각 안 합니다. 똑같이 가죠? 어? 세 장이네? 생각 좀 해볼까? 세 장이다 첫 때는 한명 죽일 수 있거든? 근데 세장한 가볼게요 자세장 나올 때도 세장만또안 봐줘야지 착가다오아 어, 잠깐만 찾단 나가겠다 괜찮아 이 형은 차단 당해도 돼요 와! 야 잠깐만! 우 와! 아니 나는 어둠이 필생각이지 이렇게 세게 때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이게 착! 허리를 펴는데 봤지 애들 너덜덜해지는 거 약간 이런 스타일의 찬드라다 자 봉을 돌리겠지 그래 어. 안멜이 선멜을 치고 있는데, 디버프들 이핍니다 디버프들 이 들어가고 있어요. 디버프들 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찬드라 형, 우리 원드라 형의 개성이 더 발동됐다. 주피가 더 세게 들어갈 것이다. 근데 아까 얘안 죽어가지고 내가 약간 좀 쫄았는데, 근타로 들어있고, 이번에도. 어, 피가 17만 4천. 이거, 야, 설마 이걸 못 죽이겠냐. 바로 갈아볼게 그냥. 갈아보고요. 그 다음, 안멜. 죽이겠습니다. 안멜. 아, 그냥 총을 쏴보고요. 어, 그 다음, 한명더 뭐 갈든가 말든가 알아서해 봐봐. 어무튼두두두두 <봐라> 댓글에 보니까 또 관통마멜 또 고인택집 에달라는 <웃음> 무서운 댓글을 보고 말았거든 자, 고인택집도 조만간 옵니다 자이덱 무서워요 이 덱이 의외로 이누나를 빨리 못 죽이고 나면 어 이누나 근타르가 안 들어있네 어 죽여드려야 되겠구만 아 허리 한번배고요 싸그다가고 이누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턴에 치기 뿌도록 할게요 착! 팍! 어 패피다 야 이거 싸운데 야 개삽됐다 자, 개삽됐다 자, 어, 자, 클났다. 야, 이 클났다. 자, 잠깐만요. 이게 이제 공불대기 공불대 앞에서 취약하다. 우리도야 리뷰는 또 보내야 되니까 공불대 앞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무한 공불대이거든. 또이 포석까지 서 있는 거 보니까 개삽됐다. 이거는 이거는. 아, 필살기 찍는까지 완전히 막아버리는. 아, 잔인합니다. 새카메요 자, 그렇겠죠. 자기한테 랭어 올라 가고 바로 공불도 들어오고. 아. 아, 공격이 들어옵니다. 죽은 거 같죠? 아무래도 여러분. 와. 내게 덤비려는 건 진짜 너무 자, <웃음> 이 공불대 앞에서 굉장히 좀 시약할 수 있다. 특히나 저렇게 어 회피 먹고 들어오는 저런 해멀 누나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사실이에요이이 <웃음> 어, 이게, 이게 이게 사실이고 하하하 어,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젤드가 차라리 오젤드는 그나마 소하하하도하나 던지지 근데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요요하하하하하하하또이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또, 인사를 또 나누면서 자 보자고요. 피가 43만이야 무려 43만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 도발하려는 자석을 조금 때려 놓을게요 팀대연에이 이렇게 때리고 아, 싹 이렇게까지 끈타르가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 피가 좀 차고 있긴 한데 좀 다쳤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킬각을 볼 수도 있겠고요 아스트레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 때린단 말이야 뭐야 이거 바로 아아기를 만들었는데 회피 자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회피를 빼고요 아아아아고요요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수 있거든 이제 어둠 삼스아아아라라아라라 무서워서 어차피 쌀 뻔했어. 근데 제가 진짜 이 마신대고를 하다가 평소에 군침님한테 내가 한번 쳐맞았을 거야. 이게 이대같이 종종 좀, 좀 쳐맞는 게 진짜 맷집 너무 좋고 그리고 저자스 개성이 막 아까 막 방금 같은데 막 불사가 같은 뜨고 이러잖아? 지금 지는 거야. 어? 뭐고 이거? 야, 우리 선생님 어디 갔나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막아주셔야죠. 잠깐만요. 일단 그나마 그나마 잠식을 걸기 때문에 와라락 자이마를 죽일 수 있으면 더 좋았는데 못 죽였고 그래도 지금 연반 잠식 들어가 있어요 잠식 어, 잠식 들어가 있어요 치보세요 연반아 한번 와줄게 우리 풀 피고 연반아 니네 잠식당한 상태에서 좀 치나? 우리 뭐팔 같은 거안 터진다 우리 버프 없다 우리 지금 깨끗한 몸이에요 치마! 빡! <봐라> <봐라> 이것이 잠식의 힘이다 연반아 알겠나 자, 오 잠깐만요 치마 봐 인바 잠식이 있습니 어?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아 <웃음> 반가웠습니다 쉬 보세요 연반아 비슷하다 지금 이이이 이, 이, 리뷰 이게 오! 자 오늘의 마지막 결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천사 덱이네 근데 뭐 이런 덱은 우리가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이 기법 풀지 말라는 의미에서 미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여버려 이3삼만0천 세세 신 신내기 2 3만3천자 갑니다 이거 자다당어안 죽었다 어 이게 안 죽어 오, 오 정화 바로 나오죠 오, 오케이 자음에 토프까지 받아가지고 한번 죽이 보려고 치는데. 이데또 근타르가 선멸한테들어 있거든요. 어, 그런데 선멸이 템 세팅 보면 이제 뭐 생철 생철이잖아. 근데 선멸 혼자 맹철이야. 그래서 선멸이 우리 잘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근타르 넣는 상황이고. 끝났죠? 킬어 전체기 하나 없나? 아전체기 하나 있었으면 더더 더 시원하게 죽일 텐데. 이걸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걸로 어 이렇게. 아, 일단은 아, 베인이 난더끝나고와 29만 7천 나오면서 베인 드잡고 와라 좋죠 쏠, 옆에 트라블 한번 깔아보고요. 요걸로 한번, 다크, 소드. 자, 좋았어. 아, 선배야, 잘했어. 자, 오늘 이렇게 결투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멜이랑 더잘 맞았다면 특히 풀카운터 치는 찬드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맞는 쪽에 들어가잖아 버티는 쪽에 들어가니까 선멜이랑 더잘 어울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로 실 관통 들어가는 거는 이자리 안멜이었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멜이었다면 이거 어 관통이 안멜까지 검통하더 때리고. 저 조작하면 더 시원하지 않았을까 49만 시원하게 나오네요 예? 아야야야야 아, 잠 이렇게 끝나면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뭐부터 왔고 인 특집이랑 암멜 원드라 페스타 뭐부터 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